쥐랑 1년 살기, 쥐로 1년 살기 단 쥐랑 1년 살기에서는 키가 187이며 굉장히 깔끔하고 신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수 있고요 쥐로 1년 살기는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남은 채로 살며 인간으로 돌아와도 1년간은 쥐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그냥 안 좋네 <웃음> 그럼 이번에는 홀업팀부터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혹성탈출 어, 네 음, 지능이 있는 시죠그 친구가 정말 큰 일을 해내거든요 그쵸. 지능이 있는 우리 쥐가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 생각을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벤져스에서 어, 네. 어벤져스에서 보시면 은 쥐가 앤트맨의 구함으로써 인피니티 워를 이렇게 성공으로 이끄는 장면 그니까 뭐 쥐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이 주제로 하니까 그때가 생각나요 어떤 거죠 비둘기 주제로 했을 때 꾸꾸가 많이 생각나네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비둘기로 살면 이제 목의 바운스 때문에 리듬감이 좋아진다 그쵸 쥐는 <웃음> 민첩썸입니다민첩썸 아, 아, 춤을 출때 저희가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네, 스텝을 하고 뭐 아, 어려운 스텝 막 이렇게 갔다가 살르락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 쉽지 행동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맞아 맞아 어려워요. 쥐 봐봐요 여기가 다눈 깜빡하면 저기 있어요. 엄청 빨라요. 그냥 원투에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네요. 그러면 쥐들이 열세 명 열세 마리가 모이면 쥐분티. 삼 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일년 동안 쥐하면 쥐말 배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쥐다배수 있습니다. 집에서 쥐 있어? 아. 어. 쥐쥐 여기 고양이 있어요. 다 나가. 그리고 아까 준 씨가 말씀하셨는데 뭐 쥐로 이렇게 일년 살면 쥐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쥐의 언어를 할수 있어서 밥밥 먹다가 쥐쥐쥐 틱틱틱틱 이렇게 또 언어를 수가 배우는 수가 있는 것처럼. 자 G는 네. 책밖를 돕니다. 책밖를 재밌어서 둔대요. 유산소 운동. 같이 할수 있습니다, 우주 씨. 아아... 어... 어... 반박해 주시겠어요? G랑 같이 살게 된다면 집에 아무도 초대 못할 것 같아요. 아 어, 좋다. 아무래도 왔을 때 놀랄 사람들도 있고 네. 도연 씨 실제로 G 보면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G 사랑해요. 우리 여기 여기. 네. 얼마나 귀여운데. G가 굉장히 그 인간 세계에 <웃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죄를 되려고 하잖아. 왠줄 아세요? 농작물을 다 갈가먹고 가스관도 갈가먹어서 진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걔, 제가 죄가 죄가 된다면 약간 선거 같네. 애들이 막 먼저 갈가. 먹가지가 된다면 네. 얘들아 지금 이러지 마. 왜? 아왜나 이거 갈가먹고 싶은데? 이러지 마. 아! 난 순간이를 뽑을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다른 거 사줄게, 이리 와. 아, 고마. 이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낼 어, 승관 수 있습니다. 표를 승관이 얘기해. 승관 말씀은 쥐의 리더가 될수 있다 이말 있습니까? 쥐의 네. 대통령으로. 쥐통령이네쥐통령 네. 아, 좋습니다. 포노. 포노니 포노니 포노니 포노니. 포노니, 포노니. 어, 네, 어, 네. 생각이 많이 나요. 아 좋아 좋아. 네, 아, 그 민규 형이 쥐랑 같이 살면 친구를 집에 못 데려오겠다는 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쥐가 되면 은 쥐랑 놀겠죠. 아. 그리고 완벽한 게 하나 있습니다. 쥐가 되면 쥐가 납니다. 근데 일단 그거랑 달리 키가 187이고 쥐가 그쵸? 신사적이라서 양복을 딱 입고 있어. 그리고 요리를 해주고 것 같은데? 한국말을 해요. 그러면은 같이 사는 그쥐 예인 거 아세요? 올리막 살랑살랑 하던데 1 8 여기 있대아 이게 치 귀여울 것 같아. 겉모습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인간이 갑자기 갑자기 쥐를 보면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87이라면 음, 약간 더 거부감이 같아요. 더 생기죠. 그러면 어, 또 새로운 역사를 찌는 거죠 이제. 저희가 쥐가 되어서 살면 창업을 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죠? 쥐로 1년을 살지 않습니까? 네. 같이 살면서 이렇게 승관이 뒤 통령처럼 쥐의 세계에 있는 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눔으로써 우리가 협업을 하자 음. 난 인간이었고 내가 인간이 되면 너네들의 일자리를 주겠다 길거리 떨어져 있는 음식 먹지 않아도 되고 진짜? 어, 어, 이렇게 막, 막 몰래 숨어 다니지 않아도 너희가 당당하게 어? 먹을 거 먹으면서 일하면서 타당하게 살수 있게 만들겠다고 라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인간이 되어서 바로 마우스 세스코 음. 타당하게 아. 집 안에 있는 벌레들을 우리 쥐 친구들이 먹어줘. 모두 먹어주는 겁니다 아. 저는 지금 이 쥐랑 1년 살기 자체가 저희 쥐가 너무 젠틀하고 좋기 때문에 <웃음> 난, 난 너무 만족합니다 <웃음> 좋을 거 <것> 같아요 <웃음> <그냥> <웃음> 만족해서 뭐할 말이 없네 있어요. 부러워요 굉장히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쥐 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호랑이라고 우기는 일이 있다든지 <웃음>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쥐 구멍을 파주면 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187이요? 187cm 쥐구멍인가요? 사람에 맞는 쥐구멍을 파주셔서 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오. 계속 약간 쥐로 사는 걸 무시를 좀 하시는데 무시하지 아, 않습니요저희 무시한 적 없어요. 쥐 어, 존중 쥐리 스펙트요 자, 해요. 보세요. 만약에 쥐가 진짜 음악을 잘해요. 쥐토벤? 우 쥐! 우 쥐! 예! 오 쥐! 좋은데요. <웃음> 아 좋습니다. 또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지만 지희랑 같이 살면 지는 치즈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항상 냉장고에 치즈가. 그렇죠. 내가 와인 와인도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저, 냉장고에 치즈만하면 정하 씨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승관이는 좋아하잖아요. 아 저는 좋아하지만 정하 씨는안 좋아하잖아요. 닭갈비에서 도 치즈 넣는 거안 좋아하셔. 저는 치즈 많으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나가 같이 밥안 먹고. 아니 서운한 거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서운한 금지입니다. 저 추가하겠습니다. 지가 너무 똑똑해서 게임을 발명했어요. 아. 그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보죠. GTA예요. 혹시 그러면 <웃음> 네. 지가 축구를 잘하면 지단인가요 축구 잘하면 쥐단이죠. 네. 그런 것처럼 물을 만들었어요. 청정 지하수 치킨을잘 만들면 어, 지쿠바 지가 능력이 지네능 그러면 이 지도 뭔가 할수 있겠네요 저희 옆에 있는 그아 근데 걔는 인간형 돼 있어서 아직 못해요 아, 아 그래요 저희가 어,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을 때 차가 씨, 막힐 때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아니 이 자리가 편해요 아, 왜요? 아, 아니, 그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웃음> 네, 1년 살기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을 때 그렇죠. 아까 디노 씨가 말한 대로 쥐는 민첩성이 강하고 빠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타고 급하게 가면 다 차가 막힐 때. 와. 쥐를 타고 가는 겁니다. 쥐를 네, 타고. 좀 미안해. 좀 부탁할게 이렇게. 쥐를 타고요 이렇게. 네네. 면허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쥐가 187인데 없고 명령하는 대포를. 맞아요 정리입니다. 쥐가 마트를 열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팀은 쥐로 1년을 사는 것이 더 인생에 풍부한 경험과 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두팀다더 의견 없으신가요? 네, 굉장히 네. 화목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웃음>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사실 아까 쥐로 살기로 마지막 그 제대로 한, 한 방을 먹여줄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말씀하세요 오, 그래요? 네, 민규 씨가 또 네. 아, 네네네,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쥐로 산다면 제가 제 친구 쥐를 세 명을 불러와요 총네 마리잖아요 그러면은 4G가 돼요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한 마리 더 부르잖아요? 논리가 없어도 그러면 5G가 돼요 5G!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오지네 s v t 논리나잇 <웃음> 좀더 어려운 생각속 나재들과 <웃음>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나 베이비 아아 논리나트 아하 베이비 아 논리나트 아하 아